안녕하십니까 4월 14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지수는 물가지수 고점 론이 시장에서 재차 언급되며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낙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는 전약 후강의 양상을 보였는데요. 더불어 장중에 억눌린 수요의 분출로 인한 리오프닝 수혜가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증시를 밀어올리는데 한몫했습니다. 유가 역시 리오프닝 수요가 부각되며 상승했네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물가지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웬만하면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점 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픽아웃, 즉 고점은 장을 설명하기 위한 인위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저가 매수세와 꾸준히 제기되어온 리오프닝에 대한 본격적인 수위 전망이 어제 장을 끌어올린 배경이라는 설명이 훨씬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15 트레이닝 커뮤니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84% 매도 16%로 하루 만에 과매수권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원유는 매수 82% 매도 18%로 여전히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7% 매도 83%로 드디어 과매도권에서 매도 우위 국면으로 내려섰네요. 오늘은 시장을 여유있게 관망하는 것이 좋겠네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팽배한 상황에서 말씀드린 품목들도 모두 팽팽한 힘겨루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삭은 13,950포인트에서 14,35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이 유효해 보이네요. 원유 역시 98.5달러부터 105.5달러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예상되고요. 금도 1950달러부터 1990달러 사이에 레인지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주목해야 할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매수 매도 간 팽팽한 기 싸움을 여유있게 관전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참고로 유진 고인님들께서는 HDS